아, 어르 아, 니 낙엽 밟으러 가는 거야? 소리가 너무 좋다. 와, 하이 하이, 하이 앉아, 하이 엄마 봐. 아, 아 이뻐, 하이, 아 너무 이쁘냐, 하이. 와, <목소리> 푹신푹신해서 좋다. 낙엽이 많아서 하이랑 가니까 좋지, 미영. 아 너무 좋다. 와, 그래 냄새 맡게 기다려줘, 우리 하이. 새끼 한 번, 어디 얼굴 좀 볼까요, 우리 새끼? 하이야. 엄, 안, 안 봐주는 거야? 하이야. 어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 어디지? 어디까지 온 거야? 하이야, 우리, 아니, 한재봉까지 가야 돼. 가자. 갈길 바쁘니까 다시 가자, 우리 하이. 기다려. 기다려. 사람 올때 기다리는 거야. 응. 잘했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하이. <웃음> 그렇게 안 먹어봐가지고. <웃음> 그럼 <그거> 뭐에다 <멋있다> 먹여? 소라다? 응. n 고구마 먹자. 이거 하이퍼 고구마도 싸서 없네. 고구마 먹을 거야? 먹으라 먹을게. 그렇지. 여깄 너무 잘했어요, 엄마. 먹을 거예요? 먹을. 어? 고맙다, 엄마가. 고구마. <웃음> 하 파이 부럽대 아저씨가 아 지사해 손 한번 주고 먹으라 우리 아이 고기 고구마 다줘 이때까지 내가 지금 띠띠 소리 난게 계속 사진으로 찍힌 건가? 난 뭐지? 다 아, 물어봐. <웃음> <웃음> 기다려.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양리한개아니에요 맞아요 보더콜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아, 다 내려왔네, 이제 아, 하이, 잘했어, 우리 하이 다 내려왔다, 하이야 와와 어, 가자, 이제 물 먹으러 가자, 하이.